기본 모의고사 1회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시험 문제를 푸실 때 기본작업 1회 자료를 입력하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수도 5점으로 배점이 났고 오타가 하나만 있어도 점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나중에 입력하시고 실제 시험 치실 때도 기본 작업 1은 시간이 남으실 때만 입력하시고 시간이 남지 않으면 포기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기본 작업 2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A1부터 G1 영역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라고 했죠 A1에서 마우스 모양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마우스 모양이 흰색 더하기 모양이죠 흰색 더하기 모양일 때는 드래그하면 영역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테두리에 갖다 대시면 흰색 하살표가 됩니다 흰색 하살표에 까만색 하살표 십자가 모양이 있을 때는 이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일 때 드래그를 하시면 셀의 내용이 A1셀에서 D1셀로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 밑에 보면 까만 점이 있는데 갖다 대시면 더하기 모양이 나오죠 더하기 모양은 자동 채우기 핸들인데 옆으로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실 때 영역을 설정하실 때는 흰색 십자가일 때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셔야 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주시고 글꼴은 굴림체, 글자 크기는 16,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꼴, 밑줄 실선을 지정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입니다. 이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키보드에 한자 키를 클릭하시고 동일한 한자를 선택해 준 상태에서 변환을 하시면 되는데 항상 여기 밑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한자가 체크돼 있죠 이 상태에서 변환하시면 됩니다 A3부터 G3까지 영역 지정하시고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해 주겠습니다 채우기 색은 표준색 주황을 지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페인트 통에 옆에 하살표를 클릭하시고 주항을 클릭해주겠습니다. B4셀부터 B17셀까지 영역 지정하시고 뒤에 초를 붙여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셀 서식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지표준 뒤에 쌍따옴표 초 쌍따옴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A3부터 G17까지 영역 지정해 주시고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겠습니다. 화살표를 눌러서 모든 테두리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기본 작업 3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했죠.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 텍스트를 클릭해 줍니다. C 드라이브를 클릭해 주시고 길벗 커마리급 폴더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기본 모의고사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과일 판매 현황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너비가 일정함은 여기 띄워져 있는 공간이 일정할 때만 쓸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음 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체크해 두시고 다음 세미콜론을 체크하겠습니다. 탭이 체크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취소해도 되고 체크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경계선이 보이시죠? 이 경계선이 구분선입니다. 세미콜론을 지우시면 구분선이 사라집니다. 체크해 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입고일은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입고일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체크해서 입고일을 빼겠습니다 마침 시작 위치를 나타내는데 B2셀부터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B2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마지막 입력 위치가 E13셀이 됩니다 기본 작업 4로 넘어가겠습니다 표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데이터에서 필터를 클릭하겠습니다 필기시험의 화살표를 클릭해주시고 숫자 필터에서 크거나 같음을 해주겠습니다. 80 적어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실기시험이 70점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기시험의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숫자 필터에서 크거나 같음70 적어주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터의 결과는 A3부터 마지막 필터값은 18이죠. 그래서 G18까지 정확하게 구해졌습니다. 학번의 가장 마지막 자리가 1이면 통신가, 2면 전기가, 3이면 기계가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학번의 마지막 자리를 하나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는 라이트를 씁니다. 는 R, I 적어주시면 라이트가 뜨죠. 더블 클릭해주시고 텍스트는 글자를 뜻합니다 학번에서 가져올 거니까 텍스트를 학번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 콤마 넘차스는 가져올 글자 수를 말합니다 근데 대괄호가 쳐져 있으면 생략을 할수 있습니다 기본값이 1이기 때문에 1을 적어줘도 되고 아니면 지워서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좋은 습관은 적어주는 습관이기 때문에 콤마 1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치겠습니다. 클릭해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쭉 걸어서 마지막 글자 값을 제대로 가져오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고 1 이면 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끝에다가 는 쌍따옴표 1이라고 적겠습니다. 쌍따옴표 엔터 치시면 1이면 트루 1이 아니면 펄스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는 같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게 되면 조건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나 배워야 될게 있습니다 지금 학번의 마지막 숫자는 1이죠 근데 숫자는 문자하고 다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빈 공간에다가 제가 1이라고 적고 하나는 다운표 찍고 1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다르죠. 여기 있는 거는 오른쪽에 숫자가 적혔고 여기 있는 건 왼쪽에 적혔습니다. 다운표가 무슨 뜻이냐면 숫자를 문자로 바꿔서 적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은 문자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는 m3셀에 들어있는 숫자 1을 는 1하고 같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true라고 뜹니다. 다시 똑같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는 n3셀에 들어있는 값이 는 1하고 같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엔터 치면 false가 뜹니다. 거짓말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숫자 1이 들어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이라고 적으면 안되고 쌍따옴표 뒤에 쌍따옴표에서 숫자 앞뒤로 쌍따옴표를 적어야 됩니다. 쌍따옴표 안에 있는 숫자는 글자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엑셀에서 약속을 했다고 했죠. 엑셀에서의 약속은 문자는 무조건 쌍따옴표로 묶어서 표시한다는 엑셀의 기본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 치시면 트루가 뜹니다. 그럼 이제 여기 앞에는 숫자일인데 쌍따옴표1이냐 문자일이냐 물어보면 당연히 펄스가 뜨겠죠. 근데 여기 학번은 숫자로만 적혀 있죠. 그래도 쌍따옴표로 표시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저희가 쓰는 라이트 right 함수는 무조건 되돌려주는 값이 문자로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요런 함수가, 라이트 right 함수를 포함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로 값을 돌려주는 함수가 세 가지 있는데, left, mid, right. 요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left는 왼쪽에 있는 글자를 가져오는 함수고, mid는 중간에 있는 글자를 가져오는 함수고, right는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세가지가 있다 라고만 일단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건식이 완성됐으니까 if문을 써보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if 가로 여시고 logical 테스트가 조건식이죠 조건식은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콤마만 찍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value if true 라고 나오죠 만약에 값이 참이면 그럼 1이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통신과라고 했기 때문에 쌍따옴표 통신과를 적어주시고 쌍따옴표 해주겠습니다. 문자는 쌍따옴표에 묶어서 표시한다고 했죠. 그 다음 콤마 value if false가 떴죠. 값이 거짓이면 그러니까 값이 1이 아니면 이라는 뜻입니다. 통신과, 전기과, 기계과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마지막에 있는 기계과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니까 가로를 닫으라고 나오죠. 가로를 닫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이면 통신과, 1이 아니면 2나 3이면 기계과로 다 나오게 됩니다. 엔터를 치고 밑으로 끌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2도 기계가고 3도 기계가가 나왔죠 그래서 if문은 참 거짓 두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두가지 결과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if문을 다시 한번 더 복사해서 컨트롤 C 마지막 기계가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조건식 로지컬 테스트죠 조건식에서 참이면 통신가를 할 겁니다 1이면 통신가를 찍는 거죠 그 다음 이 자리는 value if false 자리죠 거짓이 아닌데 거짓이면 여기가 거짓인 거죠 이 거짓인 자리에는 다시 물어봅니다 1이 아니고 2면은 통신가를 전기가로 바꿔줍니다. 2면 전기가, 2가 아니면 기계가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제 엔터 쳐주시고 밑으로 끄시면 완벽하게 구해졌습니다. 2는 전기가, 1은 통신가, 3은 기계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if를 두번 연속 쓰는 것을 중복 if문 이라고 합니다 중복 if문은 if문을 일단 완성하고 거짓의 조건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 접수번호의 첫자리가 1이면 사회, 2면 과학, 3이면 직업으로 선택과목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자리니까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글자를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레프트를 쓰시면 됩니다. L E 그러면 레프트가 뜨죠. 더블 클릭해 주시고 텍스트는 글자입니다. 접수 번호의 첫 글자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접수 번호를 찍어 주시고 콤마 넘 차스가 대괄호에 묶여 있죠. 생략하면 자동으로 1이 뜹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생략 안하고 1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왼쪽에 있는 첫 글자 1이 적힙니다 밑으로 쭉 끌어 주시면 3을 제대로 가져오죠 이제 왼쪽에 있는 글자는 가져왔는데 1이면 사회 2면 과학 3이면 직업으로 풀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에서 이프 문하고 라이트문으로 문제를 풀어 봤었죠 연습 삼아서 한번 더 풀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이프 문으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도 이프 문 문제가 반드시 하나 이상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숙달되도록 지금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건문은 true, false 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left가 1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는 1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시면 참 기쁠 것 같아요. 엔터치고 밑으로 끌어 주시면 전부 false가 뜨죠. 왜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eft, mid, 라이트 함수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세 가지는 프트 미드, 라이트 함수 세 가지는 문자로 값을 돌려준다 그랬죠. 그래서 1을 적으시면 안되고 쌍따옴표 1 쌍따옴표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엔터 치시면 1인 거는 true 아닌 거는 거짓이 나오겠죠. 이제 참 거짓이 나왔으면 더블클릭해서 if문을 쓰시면 됩니다. if 가로 열어주시고, 로지컬 테스트는 이미 끝났으니까, 콤마. 값이 참일 때는, 1일 때는 사회니까쌍 따옴표 사회 적어주시면 됩니다. 콤마. 사회가 아닐 때는 과학하고 직업이 있는데, 항상 마지막에 있는 걸 적으시면 두번 작업을 안 해도 됩니다. 쌍 따옴표 직업을 적어주겠습니다. 가로 닫아주시고, 이제 if문을 전체 블럭 씌워서 컨트롤 c로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블럭 씌워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1이면 사회고 2면 과학이기 때문에 2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과학으로 바꾸겠습니다. 2가 아니면 직업이 되는 거죠. 엔터 쳐주시면 완벽하게 풀렸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추주 함수를 쓰라고 했죠. if 대신에 추주는 숫자를 맨 앞자리에 적어주는데, 특징이 뭐냐면 맨 앞에 적혀있는 숫자가 문자여도 치환해서,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아까 숫자 1하고 문자 1은 다르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숫자 1이랑 문자 1은 다릅니다. 위치부터가 다르죠. 그런데 추주 함수에서는 숫자를 적어도 되고 문자를 적어도 되는데 그 적어도 되는 문자는 숫자로 적혀 있는 문자는 숫자로 바로 인지를 해줍니다. 추주 함수에서는 자동으로. 그러니까 left 함수를 쓰면 문자로 1, 2, 3 중에 하나를 가져오겠죠. 하지만 추주 함수 안에서는 자동으로 문자로 된 숫자는 자동으로 숫자로 바꿔서 인지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left 적어주시고 엔터치시면 왼쪽에 있는 글자만 하나 뽑아냈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추즈를 적어 주겠습니다. 더블클릭해 주시고 index num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숫자를 적어 주면 됩니다. 문자 숫자도 괜찮고, 그냥 숫자도 괜찮은데, 저희는 left로 접수 번호의 첫 번째 숫자를 문자로 가져왔죠. 하지만 문자여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index num은 1을 가져왔고, 콤마 value 1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1이면이란 뜻이죠. 1이면 사회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콤마, value 2죠. 2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쌍 따옴표 2면은 과학이네요. 과학. 콤마, value 3이죠. 그러니까 쌍 따옴표 직업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는 없죠 여기에 보시면 접수번호가 3 까지만 있기 때문에 4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가로 닫고 끝내시면 됩니다 엔터 그리고 밑으로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가 서초 이면서 구매실적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주소가 강남 이면서 구매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의 실적 포인트 합계 거래빈도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네요. 조건은 A24에 적으라고 했네요. 그럼 A24에 조건을 적어주겠습니다. A24에 조건을 적어주는데 주소가 서초라고 했기 때문에 컴퓨터한테 주소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소를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서초를 클릭해주시면 주소하고 서초가 선택이 됩니다 Ctrl-C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A24셀을 클릭하고 Ctrl-V를 합니다 그러면 주소와 서초가 여기 와서 붙게 됩니다 그 다음 구매 실적이 100만원 이상이라 그랬죠 구매 실적을 클릭해서 Ctrl-C B24셀을 클릭해주고 Ctrl-V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구매 실적의 조건이 100만원 이상이죠. 서초가 적혀있는 같은 줄에 100만원 이상을 적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1000000 적어주시고 엔터 치시면 주소가 서초이면서 구매실적이 100만원 이상인게 됩니다. 근데 100만원 이상을 한줄 밑에 적어주시면 주소가 서초이거나 구매실적이 1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줄에 적어 주시면 오 r 조건이 됩니다 또는 그 다음에 같은 줄에 적어 주시면 and 조건이 됩니다 이면서 가 되는 거죠 서초 이면서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같은 줄에 적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주소가 강남이면서 구매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이네요 조건의 범위를 C27셀까지만 범위를 줬기 때문에 주소에 강남을 여기를 하나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강남을 Ctrl-C Ctrl-V로 붙여 넣어 주시고 100만원 이상도 여기에다가 Ctrl-C Ctrl-V 에서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구매실적을 Ctrl-C Ctrl-V 하고 100만원 이상을 여기에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구매 실적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같은 열에 적어 주겠습니다 읽어보면 주소가 서초이면서 100만원 이상 줄이 다르니까 이거나 강남이면서 100만원 이상인 조건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실적 포인트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D-sum, D-average가 있는데 D자가 붙은 게 데이터베이스란 뜻입니다 그래서 sum은 합계니까 D-sum을 쓰겠습니다 는 D-sum 더블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를 블럭 씌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콤마 필드는 합계를 구할 필드를 말합니다 실적 포인트에 합계기 이 때문에 실적 포인트를 클릭하셔도 되고 파란색 범위에서 첫번째는 고객 이름, 두번째는 주소, 세번째는 구매실적, 네번째는 실적 포인트이기 때문에 d14셀을 적어도 되고 4라고 적어도 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주소를 찍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숫자를 손으로 세다 보면 실수로 잘못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포인트 글자를 찍는 거는 실수를 안 하겠죠 그래서 이게 실수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콤마 조건을 적으라 그랬죠 조건은 주소가 서초 이면서 구매실적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주소가 강남 이면서 100만원 이상인 이 범위가 되겠죠 범위 씌워주시고 가로를 닫으면 됩니다. 엔터. 거래빈도 평균을 풀어보겠습니다. 평균이니까 에버리지인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푸는 게 D 에버리지입니다. 네, e 에버리지. 더블 클릭해주시고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를 범위 씌운다고 했죠? 그다음 콤마. 필드는 평균을 구할 필드인데 거래 빈도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래 빈도를 찍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 2 3 4 5를 대신 적어도 됩니다 콤마 조건은 똑같죠 범위 씌워 주시고 가로 닫으면 됩니다 엔터 거래 빈도 평균은 반올림 없이 정수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는 정수와 실수가 있죠 정수는 1, 2, 3, 4에서 소수점이 없는 값을 정수라고 하고 실수는 1.1, 2.01 요렇게 뒤에 소수점이 붙는 애를 실수라고 하고 소수점이 안 붙는 애를 정수라고 합니다 거래빈도 평균을 클릭해서 홈탭에서 자릿수 늘림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8.25 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수를 만드는 함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수를 만드는 함수는 int 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 함수로도 정수를 만들 수 있고 round, round up, round down으로 정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커말 2급 시험에 나오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나오면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트렁크 함수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더블클릭해서 트렁크를 적어 주겠습니다 tr 트렁크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number는 dAverage 가지고 숫자값을 구했습니다 콤마 찍어주시고 넘 u 지트 i 는 자릿수를 말하는데 0을 적으면 정수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0 적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를 딱 치시면 이제 2 5라는 값이 0 0으로 바뀌었죠.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소수점 한자리는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1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소수점 한자리는 2가 살아납니다. 엔터 쳐 주시면 2가 살아났죠 다시 나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나타내고 나머지는 0을 만들겠다 라고 하시면 얘를 2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18.25가 됩니다 근데 아 나는 18로만 나타내고 싶다 할 때는 0으로 적으면 된다 그랬죠 그럼 18.00이 되죠 근데 나는 1단위 숫자는 쓰지 않는다. 그냥 숫자를 10으로만 나타나겠다. 그때는 마이너스 1을 적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1을 적으면 1의 자리 숫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2 적으면 여기 앞에 있는 1도 날아가겠죠. 그래서 모든 값이 날라가니까 0이 돼버려서 음수 기호로 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로 표현할 때는 여기 끝에 자리를 0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릿수는 자릿수 줄임을 눌러서 소수점 이하 자리는 안 보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고교의 3학년 학생 수와 경기 고교의 2학년 영어 점수의 합계를 계산하라 그랬죠 학생수라고 했으니까 count ifs 가지고 구하겠습니다 는 count ifs를 쓰고 가로를 열어 주겠습니다 조건의 범위라고 했습니다 경기 고교가 먼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경기 고교인지 아닌지 검사할 범위는 학교명이겠죠 범위를 씌워주시고 범위를 씌우실 때 학교명까지 씌우시면 안됩니다. 여기 학교명이 절대로 경기고교가 되진 않겠죠. 그래서 범위를 씌울 때는 여기부터 씌우시면 됩니다. 콤마 조건 1이죠. 조건 1은 경기고교여야 되죠. 조건이. 그래서 글자니까 쌍따옴표 경기고교를 적어줍니다. 쌍따옴표 그러면 이제 여기는 완벽하게 풀렸네요. 경기 고교인계 첫번째 조건이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 콤마 두번째 조건의 범위죠. 두번째 조건의 범위는 3학년입니다. 그러니까 학년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3학년이니까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를 적어도 되고 안적어도 됩니다. 가로 닫으시면 됩니다. 엔터 그러면 경기고교이면서 3학년인 사람은 두 명이 있죠. 경기고교 2학년도 있고 두 명이 더 있지만 3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 수에서 빠진 거죠. 학계니까 썸을 쓰시면 되죠. 는 네, e SU m su sum IFS를 더블클릭하시고 썸레인지는 합계의 범위이기 때문에 점수 합계라고 했기 때문에 점수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콤마 조건의 범위는 경기고교죠.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쌍따옴표 경기고교를 적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콤마 첫번째 조건이 끝이 났고 두번째 조건의 범위는 2학년이니까 학년의 범위를 씌웁니다. 콤마 2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면 됩니다. 이제 엔터를 쳐주시면 완벽하게 풀렸습니다. 할인율표의 의미에서 판매량이 1부터 29이면 0% 라고 했죠. 여기 표에 보시면 1부터 1만 적혀있고 30 적혀있죠. 이 뜻은 1부터 29까지면 0이고 30부터 49까지면 3%라는 뜻입니다. 이제 표를 이용해서 할인율을 계산하라고 했죠. 이제 할인율은 판매수량을 가지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수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수량이 위에서 아래로 적혀있죠. 위에서 아래로 적혀있으면 Vertical이라고 해서 수직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Vlookup을 쓰시면 되고 만약에 판매수량이 옆으로 적혀 있으면 컨트롤 C에서 빈 공간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행렬 바꿈을 클릭하고 확인하면 판매수량이 옆으로 나오죠. 옆으로 나오면 호라이즌이라 그래서 Hlookup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판매수량이 위에서 아래로 적혔다. 그러면 Vlookup. 판매수량이 어 옆으로 적혔다 하면 hlookup을 쓰시면 됩니다. 는 네. vlookup 더블클릭해 주시고 lookupvalue는 찾는 값입니다. 100이라는 값을 여기에서 찾아보겠죠. 100이라는 값은 70 이상이면 10%니까 여기는 10%가 되겠죠. lookupvalue는 100을 찍어주시고 콤마 테이블 어레이는 참조하는 표의 범위를 말합니다. 표의 범위는 씌울 때 이렇게 씌우는 게 정확하게 씌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D30셀에 들어있는 100을 판매수량 글자하고 같은지 컴퓨터가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같지 않다. 그러면 다시 1하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0이랑 비교합니다. 그 다음 다시 50이랑 비교하고 다시 70이랑 비교해서 어70 이상의 값이 없으면 70에 있는 값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을 쓸데없이 한번 더 검사한다는 것 뿐이지 문제가 안 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싫어서 범위를 이렇게 씌우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가 문제를 풀고 나서 자동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릴 겁니다 밑으로 내릴 건데 지금 그냥 밑으로 내려버리면 이 초록색 범위가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F4를 눌러주시면 달러가 붙는데 이걸 절대 참조 라고 합니다 F4를 눌러서 달러가 붙어야 이 표가 자동채우기 핸들로 내려도 꼼짝을 안하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콤마 컬럼 인덱스 넘버라는 뜻인데 저희들은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70이라는 값을 돌려받는 걸 원하진 않죠. 뭐를 원하냐면 10%라는 할인율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그게 바로 컬럼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표에서 두 번째 열의 값을 원하니까 2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 콤마 레인지 거브은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인데 저희가 100이라는 값을 여기에서 찾는데 100이 정확히 일치하면 10%를 돌려줄 거다라는 게 정확히 일치입니다. 그 다음 100이랑 가장 가까운 값을 돌려주겠다라는 게 유사일치입니다. 저희는 100이라도 10%를 원하니까 유사일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제 자동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서 마지막걸 더블클릭해보시면 초록색 범위가 꼼짝도 안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콜론이 포함되게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이 점점 위아래로 동그란 점점이 찍힌걸 콜론이라고 합니다. 콜론이 포함되게 하고 키보드 f 4를 한번 두번 세번 누르면 콜론이 취소가 됩니다. 엔터 치시고 밑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마지막 값은 초록색 범위가 움직여서 정상적인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초록색 범위 테이블 어레이 참조하는 표의 범위는 반드시 F4로 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엔터 치시고 밑으로 끄시면 됩니다. 분석 작업 1 시트에서 부분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을 하실 때는 범위를 씌우시고 가장 먼저 데이터 탭에서 정렬부터 하셔야 됩니다. 정렬 검사 지역을 정렬 기준으로 잡아주시고 오름차순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부분합을 클릭해 주시고 그룹화할 항목을 검사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위반을 체크해 주시고 가격표시 위반도 체크해 주겠습니다 기타는 체크를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체크해 주시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 되어 있어도 상관없고 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부분합을 누르겠습니다 합계를 누르시고 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 체크는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되어 있으면 앞에 구했던 합계 값을 없애고 평균 값만 남겨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체크를 없애야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합계를 먼저 구하고 평균을 구하면 합계가 아래에 오고 평균이 위에 옵니다. 프린트모라고 순서가 같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글자가 잘리기 때문에 C와 D 사이의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평균의 값은 소수점 한자리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클릭해 줍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내용을 클릭해 주시고 평균의 결과값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누르시고 숫자에서 소수 자릿수는 한자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하셔도 되고 홈탭에서 소수 자릿수 줄임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부분합을 하다가 실수로 값을 잘못 구했을 때는 블럭을 씌워주시고 데이터 부분합을 누르시고 모두 제거를 누르시면 부분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모두 제거를 누르시면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상태부터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분석 작업 2를 해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기능을 사용해서 쓰라고 했죠 블럭을 씌워 주시고 삽입을 누르시고 맨 왼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그림을 클릭하면 바로 피벗 테이블 만들기가 나오고 글자를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 중에 다시 한번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림이 편하기 때문에 그림을 클릭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에 A18셀에 작업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를 체크하고 위치를 클릭해서 A18셀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고객명은 행 레이블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객명을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이용일수는 열 레이블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용일수를 열 레이블로 옮기겠습니다. 그 다음 값세는 결제금액의 평균을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결제금액을 시그마 값에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평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클릭해주시고 값필드 설정을 클릭해서 함수를 평균으로 바꾸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용일수는 1부터 35까지 5 단위로 그룹을 지우라고 했기 때문에 값을 하나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 시작값은 1이라고 해주시고 끝값은 35가 맞으니까 그대로 두겠습니다. 5 단위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5를 적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분석 작업 3으로 가겠습니다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2에 대한 제품별 최대 생산량, 불량품수, 재고량, 총 보류량의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범위를 먼저 씌워 주시고 데이터를 클릭해 주시고 통합을 누르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함수는 그대로 두시고 참조는 첫 번째 표의 범위를 씌워 줍니다 그리고 추가를 눌러 주시고 다시 두번째 표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표두개가 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왼쪽에 보시면 fdddd h 에서 제품명이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걸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열은 아무 값이나 오는 게 아니라 FDD, HDD가 와야 되기 때문에 왼쪽열을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한 줄을 행이라고 합니다. 행에는 여기에 보시면 생산 단가 라고 있는데 저희가 구하는 표에는 생산 단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생산량을 첫 번째 값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려면 첫번째 줄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 행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FDD는 8000이죠. 확인해 보시면 FDD의 최대 생산량은 5000이고 FDD의 최대 생산량은 3000이기 때문에 합치면 8000이 맞죠. 매크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매크로를 하실 때는 상단에 개발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개발도구가 없을 때는 파일을 누르시고 옵션을 누릅니다. 리본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개발도구를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상단에 개발도구가 나오게 됩니다. 클릭해 주시고 매크로 기록을 무조건 누르시면 안되고 항상 저희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값을 구한다 라고 했으면 절대 여기에다가 범위를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 기록 문제를 푸실 때는 무조건 표의 바깥에 빈 공간을 찍어 놓고 한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간 석차를 여기서 구하는데 매크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클릭 이름은 그냥 매크로 1로 하겠습니다 확인 중간 석차니까 랭크죠 는 랭크 더블클릭 해주시고 가중평균이 가장 높은 학생을 1등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가중평균을 클릭하시고 콤마 r f 는 참조하는 범위죠 참조 범위를 씌워주시고 F4로 고정해줍니다 콤마 오더는 대괄호로 씌워져 있죠. 대괄호가 씌워진 값은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생략하시면 기본적으로 내림차순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내림차순을 더블클릭해서 명시적으로 적어주겠습니다.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치겠습니다. 이제 밑으로 쭉 드래그 해주시면 등수가 구해졌습니다. 기록 중지를 누르시면 함수가 잘 만들어졌고, 매크로 기록도 잘 됐습니다.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이제 제가 매크로를 여기에서 실행하면 완벽하게 잘 동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크로를 누르고, 매크로 1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95점이 1등이고, 90점이 2등이고, 완벽하게 잘 동작하죠? 하지만, 얘를 지우시고, 빈셀, 여기에 클릭해놓고, 매크로 매크로 실행을 누르면 잘못 동작합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만드실 때는 항상 값을 구하는 곳에서 시작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표에 무조건 바깥쪽 빈 공간을 클릭해 놓고 작업해 보겠습니다. 매크로 기록 이름은 중간 석차로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이제 기록 중지가 나왔다는 것은 녹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딴 곳에서 중간 석차 위치로 이동하는 이 동작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동작이 기록이 되면 제가 만약에 여기 P17셀에 만약에 찍었다 그래도 매크로를 실행하면 여기에서 무조건 I4셀로 이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실행하든 값이 제대로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랭크 더블 클릭해 주시고 숫자는 가중평균, 콤마 범위는 가중평균의 범위 F4로 고정해 주시고 생략해도 내림차순이니까 생략해 보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95점이 1등 90.2등 잘 구해졌죠 이젠 기록 중지를 누르겠습니다 이젠 값을 지우고 아무데나 셀을 클릭해놓고 매크로 중간 석차를 실행해도 잘 구해지죠 그래서 매크로는 내가 했던 작업을 똑같이 반복해주는게 바로 매크로입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거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블럭이 설정되면 감점되는 거 아니냐. 뭐, 요렇게 블럭 설정을 취소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묻는 분들이 있는데, 감만 정확하게 구해지면 블럭이 어떻게 씌워져 있든 감점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 개발 도구 삽입에서, 개발 도구의 삽입에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 이 단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양식 컨트롤의 단추가 있고, 액티브 X 컨트롤의 단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클릭 동일시트에 H13부터 H14에 생성하라고 했으니까 크기에 맞춰서 만들 때는 Alt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Alt 누르고 시작 위치에 비슷하게 갖다 대시고 드래그하시면 눈금선에 딱 맞춰서 만들어집니다. 마우스 버튼을 먼저 손을 떼시고 Alt를 나중에 손을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 석차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글자를 바꾸실 때는 마우스 모양의 I자가 나오죠. 클릭하셔서 글자를 지우시고 중간 석차로 적어주겠습니다.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A3부터 J3을 연한 파랑으로 서식 지정하라고 했네요. 똑같이 표의 바깥쪽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주라고 했죠. 확인 누르시고 A3부터 J3까지 블럭을 씌웁니다. 홈탭을 클릭하시고 채우기 색에서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표준색의 연한 파랑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클릭 끝났으면 반드시 개발도구에 오셔서 기록중지를 누르셔야 됩니다 처음에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게 기록중지를 안 누르는 겁니다 기록중지를 꼭 눌러주시고 삽입 도형 사각형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Alt키를 눌러서 J13부터 J14까지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를 먼저 놓고 Alt를 나중에 놓겠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매크로 지정이 되면 글자를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글자를 먼저 적어주겠습니다.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바로 글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서식 가운데 정렬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굳이 정렬하고 글자 색을 바꾸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서식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빈 공간을 클릭해서 작업을 끝내시면 되겠죠.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여기를 블럭 씌워서 채우기 색을 흰색으로 넣어주시고 빈 공간을 눌러서 서식 누르시면 됩니다. 차트 작업 해보겠습니다. 학과가 경영인 자료 중 기말 점수가 그림과 같이 추가되도록 하라 그랬죠. 보니까 초록색이 추가됐는데 초록색이 기말이네요 그래서 홍길동, 강감찬, 성상문, 정약용 4명이네요 4명의 기말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Ctrl-C 복사해주시고 차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Ctrl-V를 눌러주시면 기말값이 초록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는 상단에 레이아웃이라고 차트 도구가 있습니다. 근데 차트가 선택이 안되면 차트 도구 레이아웃이 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클릭하시고 상단에 레이아웃을 눌러서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해주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경영과 성적 분석이라고 적어주시고 차트 제목의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홈탭에서 글꼴을 클릭해서 궁서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엔터 엔터를 쳐야 글꼴이 바뀝니다.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은 굵게 돼있으니까 바꿀 필요 없겠죠. 그 다음 크기는 12그 다음 축 아래 제목을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축 제목 기본 가로축 제목에 축 아래 제목 이름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축 제목에 기본 세로 축 제목 세로 제목을 선택해 주시고 점수를 적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세로 축 눈금에 최대 값은 100 지금 최대 값이 틀리죠? 이럴 때는 숫자 값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는데 여기 공백을 더블클릭하면 안됩니다. 숫자가 있는 데서 더블클릭 해주시면 축서식이라고 해서 최대값을 고정으로 바꾸시고 100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단위는 10으로 바꿔주시고 고정으로 해야 값이 바뀝니다. 자동이 되어 있으면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고정으로 10으로 바꿔야 저희가 원하는 값으로 주단위가 10이 됩니다. 닫기를 눌러주시고 그림 영역에 채우기 색을 흰색 배경일 25% 더 어둡게 를 하겠습니다 말풍선을 보시면 흰색 공간에 보면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 차트 안에 이 사각형 안에 어딘가에 갖다 대시면 그림 영역이라고 뜹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 영역 서식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단색 채우기, 색을 흰색 배경일 25% 더 어둡게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닫기, 과제 계열에 계열 겹치기를 50% 하라 그랬죠. 과제가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하겠습니다. 계열 겹치기를 50%니까 여기를 50%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간격 너비는 100%니까 10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문제지하고 모양이 이제 완전히 똑같아졌습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파일을 저장해 주시고요. 이제 파일 저장이 끝나면 파일을 닫아줍니다. 끝났으면 길벗 실기 채점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해서 실행해주겠습니다. 실행을 누르시고 채점하기를 클릭합니다. 파일의 위치를 열어주시고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료 입력을 하지 않아서 자료 입력이 오점 감점됐고 나머지는 전부 맞네요. 그래서 시험 치실 때 시간이 남으시면 자료 입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